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박희선입니다 어, 양도소득세가 이시적 이주택이 우리가 3년으로 바뀌어 있죠 지금은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은 입주권을 하나를 샀을 때 어,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할 경우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이 사항이나 아니면 대체 주택인 그 5항에 대해서도, 어, 이걸 일시적 이주택처럼 3년으로 바꿔주셔야 형평성에 맞지, 이것도 좀 변경해주세요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갔었죠. 어, 그러다 보니, 그거 역시도 그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바꿀 거라고 했었는데, 바뀌어져야지만이 시행이 되는 거였잖아요. 어, 그게 1월 12일날, 그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고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1월 12일부터 양도한 그런 그 종전주택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법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행령 개정이 언제 마무리가 됐었나 했더니 그게 2월 28일 날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2월 28일 날 마무리가 됐고 어 그리고 그 이제 내용이 조문이 바뀌어져서 들어가 있겠죠 그 조문을 이제 또 잠시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 여기 보시면 156조의 2 어, 여기에 조합은 입주권하고 주택하고 조합은 입주권을 어, 가지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에 그 비과세되는 특례를 주는 그런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어, 여기 안 보시면 어, 먼저 156조의 2 3항은 3년 이내에 원래부터 파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해당이 없고요. 어, 156조의 이 4항에 안 보시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은 입주권을 파,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1주택 플러스 1입주권 이렇게 있는 경우에 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는 지금은 1년이 또 차이가 나야 됩니다. A종전주택, B입주권이라면 요 사이가 1년 차이가 나야 되고요. 어, 그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기간 다 끝나고 3년 지나서 요 A를 처분을 하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154조 1항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겠다. 이 말인 거죠. 이런 뜻입니다. 볼까요? 어, 여기 1항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어, 집을 이제 사 가지고 3년 이내에 그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완공된 그 집으로. 어,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뭐 세대는 빼고 뭐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언제 들어가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11개월 뭐 29일째쯤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도 되는 거겠죠. 3년 안에 들어간 거니까. 요건 풀이를 하자면 그런 뜻이고요. 이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이게 바뀐 겁니다. 바뀐 내용.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있었을까요? 2년 이내로 되어있었겠죠 지금은 이게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또 3년이 바뀐 2023년 2월 28일자로 개정이 된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년이 3년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주택을 사신 분들 있죠 대체주택은 사업식인가 후에 어, 다 지어질 동안에 거주할 집을 이제 매수를 해서 여기에 요건을 갖추어서 거주하다가 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완공이 되면 요리로 이주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요거 역시도 대체주택이 완공돼가지고 이사를 들어가고 나서 예전에는 그거를 2년 안에 팔았어야 했습니다. 어, 그게 이제 3년으로 바뀐 내용이겠죠. 어, 여기 5항은 대체주택에 대한 거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해당되는 것은 물론 대체주택 취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요건 대체주택 자체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A가 재개발이 되면 B가 만약에 어 얘가 재개발 진행되는 겁니다 뭐 여기는 요 7월 동안에 들어간 새로운 그 신규주택이겠죠 뭐 여기에 1년 이상 물론 거주하는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요건갖 갖춰야 되고 그게 요 5항의 1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호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주택이 완성된 후 어, 재개발하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가지고 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대체 주택도 완공 3년 안에 이사를 들어가셔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만 하면 됩니다. 3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어, 바뀐 내용 정리하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4항, 5항. 4항은 3년이 경과하고 나서, 어, 그, 기존 아파트가 있고 어, 입주권 B를 산 날로부터 3년이 이미 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조항이 사항이고요. 5항은 사업식 인가 후에 여기 재개발이 되는데 후에 다른 집을 샀고 어, 야를 대체주택으로 쓰다가 나중에 완공된 아파트 입주했을 경우에 어, 거기에 입주하고 나서 이것도 3년 안에 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그겁니다.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 해? 시행은 2023년 2월 28일 날, 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소장님, 이거 뭐, 28일 날 시행됐으면, 뭐, 28일 이후에 파는 집만 그게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개정된, 이제, 부칙을 한번 봐야죠, 우리가. 부칙 한번 볼까요? 부칙. 어, 항상 요 부칙을 보면, 아까 개정이 2028년, 아, 2023년 2월 28일 날 개정이 됐었잖아요. 그 법이. 맞죠? 그리고 그 법을 이제 다시 보면, 요때 바뀐 요 시행령은 같은 시행령 번호겠죠. 대통령령 33267호.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대통령령 33167호 요 시행령이 2월 28일 날다 바뀐 게 아니고 일부가 바뀌었는데 어, 요거는 요때 바뀐 요 시행령은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요 항상 일조의 언제 시행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시행되는 거는요 이 영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2월 28일 날 이게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그죠. 영이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 규정은 해당 후에서 정한 날에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목에 이제 개정 규정, 25년 뭐 1월 1일 날 되는 것들도 있네요. 여기 해당되는 뭐 이런 거는, 어, 각 목이니까, 가부터 요, 요, 라에 해당되는 건 25년 1월 1일, 2년 뒤네요. 요건 또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우리가 아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4항, 5항에 해당되는 거는요. 공표는 2023년 2월 23일 됐고 그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를 뭐가 들었냐면요 여기 8조를 한번 보시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에 이래가지고 155조 제1항 156조의 2 156조의 2를 우리 보고 있었잖아요 그게 4항 제1호 2호 4항 1호 1호 그걸 같은 조 5항 2호 3호 아까 5항은 그 대체주택이었고 4항은 3년이 경과한 후에 이제 그 앞에 집을 처분했을 경우에 3년 안에 아까 입주하라는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1 5 6조의3 어, 3항 제1호 2호 이거는 분양권입니다. 입주권하고 똑같이 분양권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요거는 요거의 개정규정은 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155조 1항, 156조 2, 4항, 1호, 2호 어, 같은 조 5항, 2호, 3호, 156조 의 3항, 156조 의 3항 제1호, 2호. 입주권, 분양권, 아까처럼 3년 지나서 앞에 집한 거, 어, 그 다음 대체 주택으로 어, 집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했다가 새로 완공된 재개발과 아파트 입주한 경우, 이걸 총 털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 요거를 큰 기준 이리 1월 12일 전에 집을 팔은 경우는 동전 규정. 그럼 요거는 2년 이내에 입주하고 뭐 2년 안에 처분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고, 1월 12일,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요게 2년이 3년으로 바뀌는 거죠. 3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3년 경과에 판 거나 대체 주택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요게 156조의 3도 잠깐 한번 볼까요? 156조의 이 말고요. 1 5 6조의3 어, 이게 보시면 분양권입니다. 그렇죠? 법 89조 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자리에 분양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양권도 샀는데 어, 일시적 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됐는데 물론 1년 지나서 분양권 사야 되고요. 그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갖고 앞에 집을 팔았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1주택으로 권저 보아서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 마찬가지로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했으니까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분양받은 그 집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요게 아까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요게 바뀐 내용이겠죠 156조의 3에 대한 내용은 분양권이지만 요건 아까 1항에 3년 이내에 분양권도 세대전원이 이사 그리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똑같죠? 지켜야 되는 요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권에 따라 지도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년이든 3년으로 처분하는 그 기간도 늘어나 있습니다 오늘은 어, 요렇게, 어,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처럼 원래 완공 후 2년 안에 처분해야 되던 그게, 어, 3년 안으로 바뀐 걸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 요, 부칙에 아까처럼 1월 10일 이후에 그 종전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정리되어 있고요. 어, 시행령에는 아까처럼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는 게 2월 28일 자, 대통령령 33267호 여기 일부 개정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느새 토요일이네요. 어, 세금은 어중간하게 알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기가 쉽습니다. 어, 완화돼 있는 거를 뭘 강화된 줄 알고 파는 거야. 세금 폭탄은 아니지만 항상 또 우리가 알아둘 건한 번쯤 짚어두는 게 도움 되겠죠. 어, 오늘 도 행복한 토요일 되시고요 어, 도움 되셨다 하면 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또뭐 단톡방이나 이런데 같이 공유해서 퍼 날라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식은 뭐작지만 서로 나누면 또못해서큰 지식이 안 되겠습니까?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영상 밑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더보기 글자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초롱부동산 단톡방 들어오는 주소가 있습니다. 혹시 옛날 영상을 보시면 비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1번방은 5678이고요. 한 500분을 제가 눈팅만 하시는 분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1200분 정도 되 가는데요. 한 300분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1번 방이. 5, 6, 7, 8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톡방에서도 뵙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